지금은 제가 사랑하는 동생 태호 그리고 태근이를 만나러 신촌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이번에 태호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증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태근이와 저와 함께 태호를 축하하러 가고 있습니다. 만났어요 하는 건데 어? 어디다 하는건데 이거? 어디다 하는건데 그냥 찍고있어 아, 그래? 아, 아니 그래? 너퍼맣야 또? 어, 아니 요새 좀 빡세게 세우고 난게 아 진짜? 야, 일단, 옛날에 했지 한달반 한 전에 하긴 이마 아, 보여야 되니까 일단이잖아 와 대박 태호 정장 입은 모습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예전에... 다 동영상으로 되는 거야? 어 동영상으로 하는 거지. 야니다 아, 이야 멋임노 뭐 콩나물 달았네 콩나물 중계는 안되고? 어 중계는 안 돼. 아직 생방 할줄 몰라 아나너 진짜 소상공비싸서 아무 데 안. 돼. <웃음> 아, 안 <돼. 웃음> 장태구리 오기 전에 잠깐 비좀 피하자고요. 들거 있죠. 응. 일단 들어가 있을까?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여의도 입장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이야, <웃음> 정장 입으니까 진짜 이제 아저씨네. 어, 여의도 아저씨라 그랬다니까. 아주 석박이야. 아, 여의도, 여의도 오빠지. 여의도, 여의도 오빠지. 오빠야. 어, <웃음> 오빠와 아저씨의 기준이 뭡니까? 야, 아, 선. 손... 아이씨. <웃음> 아이씨. 왜 손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 삼촌 이호봉 <웃음> 오빠 치우고 그만해라 끊는다 이제 오이 굽는 멋도 멋있어 우리 태호는 <웃음> 자 축하한다 태호 <태오>. 한잔 합시다 <웃음> 축하해 퇴근이 <어린이놈들, 어린이놈들>, <웃음> 왔어 퇴근이 제 수아 룸메이트죠 너 거의 앉으러, 어디 앉으래? 어디 앉은거야? 제 꼴이 몰이 뭐야? 박아주로 해가지고 귀염둥이 컷이다 요즘 이해 가면 귀염둥이 컷이라고? 귀염둥이 컷이라고? 장기도 사고 이거 모르 아, 그래 올해 있었어 야좀 관심 좀 가지라 형한테 으이그 아, 네. 으이그 으이그 맨날 늦냐? 맨날 늦어 야, 맨날 늦어. 맨날 늦어. 고기 먹으려고 바로 바로 먹으려고 바로 먹으려고. 약재, 혼자 거지? 어? 혼자 이거 찍고 있는 거야? 누구랑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생방송은 아니야. 야, 너네 찍고 있는 거야. 유 아, 네. 아, 그래, 는래래 어, 는 느낌이 거 <웃음> 아니야? 자, 가족이 으로 관전합시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티오 축하하고, 대건이도 반갑다. 아, 예. <웃음> 야 퇴근이 느게 왔는데 말 한마디 해 줘. 이제 느껴 왔지만 이제 나를 위해 고기를 꼽고 있었다 우리 태호 학 아, 나를 보기 위해서 금정에서 며칠간 날라온 내내한테. 엄나무 맛떠나다 진짜. 금정이 너무 수월해. 그럼 고맙다는 말을 전하면서 오늘 즐거운 시간 되게 오케이 아들들 오 맛있게 먹고 맛있게 재밌게 뭘 자고. 엄나무 몰라? 지금 한 마디 해달라고 우리가 한 마디 한 마디 하랬더니 뭐몇 마디래 분명. 아 심경. 마지막이야. 아, 어? 어제 네, 이렇게 보면 얼굴이 좀 크시네요 아이 네. 아. 뒤로 가겠다 쭉쭉 <웃음> 더6키가 좀... 나왔습니다 굉장히 모음집스럽게 나왔죠? 애린 편집 실력이다 아 비웃고 있어, 비웃고 있어 <웃음> 어, 관람을 하고 있내편집식가 어? <웃음> 어, <웃음> 비웃고 있어 아 기분 나빠 <웃음> <웃음> 나오긴 해? 너희 나오긴 해안 보여? 이게 아, 지금 필가좀안 좋아서 잘안보이는 이거 뒤에 때문에 잘안보여서 역광 때문에 자, 지금까지는 동영상이었고요 어. 자, 사진 찍을게요 이제 2차 끝나고 나왔잖아 어. 아, 아. 헬리아씨 덕분에 이렇게 너무 잘 먹었고 아. 잘. 뭐야, 이거 너무... 너무 멘트잖아. 정해진 민트는 하면 안된나고요 다음에 맛있는 거 사러 오겠습니다 오케이, 여기도 놀러 가겠습니다 그때 어. 놀러 거 오지 거 마세요 <웃음> 놀러 오지 마요 태구리도 <웃음> <웃음> 말해줘야지 이차때 욕먹은 기억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네, 어, 라오스 호구 네, 라오스 때문인지 아니면 뭐 부모님 <웃음> 뇌물, <뇌물이> 얘기인지 <웃음> 아까 쓰레기 얘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웃음> 진짜 욕먹은 기억밖에 없는 이 차였습니다 3차 나와가지고 또인사합시다아 <웃음> i o t 퇴근이나 <목소리도구나> 퇴근이나 신나게 놀았죠. 아쉽게 이제 막차 시간이어서 이제 헤어지는 시간입니다. 다들 한마디 주세요. 조심하세요. <웃음> 퇴근이는 제발 어? 좀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 <웃음> 서로 <그래>. 서로 다 바쁘지만 <웃음> <맞부지만. 웃음> 네. 많이 <그래야>. 많이 보면서 서로 <웃음> 제가 연락 좀 하고 제발 접속하지 어, <웃음> 말고. 안그래 <웃음> 그러니까. 다들 뭐 <웃음> 퇴근에 여행 잘단니 오고 퇴워도또 내일 회사 출 잘하고. 조만간 또 보자, 다들.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바이요. 월드파트라서 보고 싶어 하네. 그래.